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오늘 17.4 패치를 통해 지옥 불꽃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공개된 전장 관련 패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장에 새로운 종족 해적이 추가되면서 종족이 6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장 종족이 로테이션으로 매 게임마다 달라집니다 로테이션에 포함된 종족은 영웅 선택할 때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해적은 당분간 항상 들어가며 추 다른 종족과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또 특정 종족이 로테이션에서 제외되면 관련 영웅들도 해당 게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멀록이 제외되면 플러그리 나오지 않고 악마가 제외되면 자락서스가 나오지 않는 식인 거죠 그러면 이번 패치로 새롭게 등장한 해적 관련 영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장 유도라 카무친 보물이라는 영웅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땅을 파서 황금 하수인을 찾아 봅니다 사회나무 이라고 되어있네요 영웅 능력을 총 4번 사용하면 자신의 선술집 단계 이하의 무작위 황금한수인을 얻게 됩니다 한번 쓰고 나면 다시 또 카운팅이 돼서 4번을 누르면 새롭게 황금한수인을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초중반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겠지만 중후반으로 넘어가서 메가사우루스나 홍련의 나디나 같은 꼭 필요한 화수인을 찾으려고 할때 매우 유용한 영웅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두번째는 하늘선장 크라그 이번 턴에만 1골드를 얻습니다 매턴마다 증가합니다라는 돼지저금통 영웅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반에 쓰기보다는 중반부에 활용한다면 상당히 한 번에 힘을 확 줘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영웅인듯 합니다 세번째는 선장 후크터스크인데요 아군 하수인을 없앱니다 그 하수인보다 한 단계 낮은 하수인을 발견합니다라는 영웅능력 쓰레기를 보물로 를 가지고 있는데 게임 초반에는 일성에 머무르면서 활용할 수 있겠고 게임 중반부 이후에는 필요 없는 오, 6성의 하수인으로 필요한 하수인을 찾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적 패치스가 돌아옵니다 영웅 능력이 해적들은 모여라 인데요 해적을 얻습니다 내가 해적을 산 후에 내 다음 영웅 능력의 비용이 1감소합니다 라는 능력이라 해적 덱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선택해볼 만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영웅들의 변경점도 있는데요. 왕지와외그토글은 새로운 종족 해적을 포함하게 되었고 특히 왕지는 원래 첫 영웅 능력이 백수의 왕으로 고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랜덤으로 나오게끔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볼수 없었던 퓨트리사이드가 영웅 목록에서 제거되었고 문빨천물게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오버파워라고 얘기가 나왔던 천상의 멀록도 이번 패치를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추가된 해적 하수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성 해적, 가판청소부입니다전투함성으로 밥의 선술집을 강화하는 비용이 1 애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스탯도 2이라서 초반에 잡히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좋은 하수인 같네요. 일성 해적 뱃사람은 2일 스탯의 죽음의 메아리 1일 해적을 소환합니다. 그 해적이 즉시 공격합니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별로 같아요. 이성 해적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남쪽 바다 선장입니다. 3-3 스탯에 내 다른 해적들이 플러스 1 플러스 1 었습니다. 멀록 덱에서 멀록 전투대장과 같은 포지션의 하수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성 비전대포입니다. 2 e 스탯이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양옆의 하수인이 공격한 후에 무작위 적 하수인에게 피해를 2를 줍니다. 라는 능력을 가진 카드인데요. 게임 후반까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 하더라도 초중반에 상대 공격을 무빙으로 잘피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카드인 듯 합니다. 2성 야수 하수인 괴물 행무3이 스탯이고 이 하수인이 공격한 후에 무작위 아군 하수인의 죽음의 메아리 능력을 발동시킵니다. 초반 화강 로봇이라든지 늦어스의 피조물과 함께 활용한다면 좋을 듯 하네요. 이성의 적선상도박꾼33스탯이고이 하수인은 판매할 때의 가격이 3골드입니다. 요 스탯도 괜찮고 파는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중간과정을 만들어주는 하수인으로 괜찮은 듯 합니다. 삼성해적 요호우거입니다. 28 스탯이고 보발 이하수인은 공격을 받고 생존한 후에 즉시 공격합니다인데요. 체력이 높아서 좋긴 한데 공격받고 생존 후에 즉시 공격하는 능력 때문에 보발로서의역할을 오히려 못할 때도 있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삼성해적 바다의 노략군33 스탯으로 내가 해적을 낼 때마다 플러스 1 플러스를 얻습니다. 해적 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선택할 만한 하수인으로 보입니다. 삼성해적 붉은 해적단 포병. 4이 스탯으로 전투함성 의내 다른 해적들에게 공격력을 플러스한 부여합니다.인데요. 기계덱에서강철리 표범 로봇과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성해적, 남쪽 바다 폭력배, 5사 스탯으로 전태한성, 아군해적에게 이번 턴에 내가 산 해적 하나당 플러스 1, 플러스 1을 부여합니다인데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최대 플러스 3, 플러스 3의 버프를 줄수 있는 하수인입니다. 사성치고 별로긴 한데 해적덱에서 중간에 활용할 만한 카드라고 볼수 있겠네요. 사성해적, 황금 해오가 2스탯이고 4턴이 끝날 때 아군 황금 하수인 하나당 플러스 2, 플러스 1을 얻습니다인데요. 직접 써보니까 사성이 나올 때쯤 황금하수인이 한개 정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잘크더라고요 보통 이상으로 풀리고 있는 해적 덱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듯 합니다 4성 해적 선장 으르렁리 3사 스탯이고 다른 아군 해적이 공격할 때마다 그 해적에게 플러스2 플러스2를 부여합니다 인데요 해적 덱을 할때 필수 서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써보니까 굉장히 하드 캐리 해주더라고요 5성 해적 바다 파괴자 거와 6,7 스탯으로 질풍압살 내야 다른 해적들에게 플러스2 플러스2를 부여합니다 앞에서 봤던 으르렁니와 함께 해적댁 필수 서치 카드입니다 스탯을 잘 키워주면 플러스 4, 플러스의 버프를 주면서 상대 하수인 제거도 가능해서 굉장히 좋아보이네요 오성해적 최강태공 네트페이글 8호 스탯으로 앞살 영이 보물상자를 소환합니다 인데요 영이 보물상자에는 죽음의 메아리로 무지하게 황금한수인을 소환한다고 되어있는데 별로인 것 같습니다 5성 해적, 해적 들창코 66스탯으로 내가 해적을 산 후에 이번 턴에만 1골들였습니다 5성이라서 들창코가 나올 때쯤에는 덱을 완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니 활용도가 높을진잘 모르겠지만 빠르게 확보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성 해적, 공포의 제도, 엘리자 6-7 스탯으로 아군 해적이 공격할 때마다 모든 아군 하수인에게 플러스 1 플러스 1을 부여합니다 인데요 해적 덱을 완성해주는 최종 서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적 덱을 할때 나오라고 열심히 외칠 만한 카드죠 마지막으로 육성해적 칼날 헤이로 육사 스탯으로 죽음의 메아리 무작위 해적을 세수환합니다 인데요 해적 덱 완성 타이밍에는 참 놓기가 애매하지만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면 운빨 하드 캐리도 가능하기도 하고 후반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라고 그랬습니다 패치가 되고 나서 몇판 해봤는데 새로운 정족과 영웅이 추가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현재 전장패스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6월 18일에는 지옥불의 실현이라는 무료 1인 모험이 추가되는데요. 총 5장의 지옥불의 실현을 완료하면 녹슨 군단 카드 진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인 모험이 공개되기 전인 17일에는 아라나스타시커라는 신규 전장 영웅이 추가되는데요. 지속 영웅 능력 내가 밥의 선술집을 7회 세우러 거치만 후에 밥의 선술집의 하수인이 항상 7명 말이 생깁니다인데 원하는 아수인이 안 나와서 말릴 때에도 위로를 하는 게 투자가 되는 개념이라서 상당히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25일에 출시되는 지옥불의 시련 도전은 직접 만든 덱으로 1인 모험을 하는 영웅모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도전을 완료하면 황금 켈타스 선스트라이더 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팩 주냐? 팩 준다! 6월 18일부터 매주 전설 퀘스트가 추가돼서 카드 팩을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월 18일, 6월 25일, 7월 2일에 전설 퀘스트가 각각 추가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퀘스트 달성하셔서 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패치노트에서 대전 관련 유일한 패치 내용 하나가 있었는데 위대한 제피리스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하수인에게 질풍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때도 바람 예언자를 제시하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제피리스 지능이 플러스 1 상승했네요. 최근 하스스톤 팀이 정말 열일한다고 느껴질 만큼 정성이 느껴지는 패치 내용인데요. 한동안 정말 즐겁게 전장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 하스스톤 정보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